여기가 원래 예전에 되게 유명 했었던 바로 요 모퉁이 요자리에 껌땀홍푹이라고 껌땀집이 진짜 유명한게 있었는데 지금 안하나봐 좀 쉬고 있어요 아 여기 좋았는데 근데 여기 껌땀홍푹이라는 이집 때문에 여기도 알게 된거거든요 아무튼 일단 여기 아, 보이네 이거 아래는 전화번호겠죠 주소가 없네 일단 식당 이름은 권호아 같아요 호화. 메뉴에 꽈니 식당이니깐 호화 식당.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격 평가 봐요. 안아 암튼 여기에 제가 그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3년 전에 왔던 곳인데 여기 옆집에서 한끼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집도 맛있어 여기 이제 뭐가 들었냐면은 이렇게 소고기 자른 거 그다음에 갈은 거 여기 고기 볼 여기 베트남 소세지 진주염 소세지 같네 그다음에 계란후라이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야채도 같이 나오고 밤미도 반미, 미 같이 나와요 그래서 옆 테이블 보시면은 네, 사람들이 밤미에다가 이렇게 막 먹고 있죠 찍어서 제 것도 역시 비슷해요 제 거는 근데 메추리알이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네요 고기 가른 거그 다음에 고기 볼 그리고 저는 계란후라이가 두개그 다음에 이거 뭐 뭐소세지 같은 건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주문할 때얘가영어나뭐 한국말이 안통하잖아 저야 뭐 꾸요랑 같이 와서 먹기는 하는데 어, 이럴 때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먹는 거 보고 저거 쌤쌤 똑같은 거 달라고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집이 구글 지도상에도 찾기 힘들고 찾았는데도 사진이 두 장밖에 없네. 아, 물론 현지 맛집이라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뭐 이제 감안하고 오셔서 사람 많을 때 오셔가지고 어, 저거랑 똑같은 거 주세요. 라 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잠깐 튼 음료 하나 시켰는데. 옥수수 음료 같아요 뽀요가 시켜졌어요 고기볼도 맛있다 후추 향이 좀 강하기는 해요 소세지는 그냥 천하장사 소세지. 아다 먹었습니다. 아침에 먹기에는 진짜 편안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국물은 뭐 간장 설탕 베이스에 후추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맛. 아오랜만이에 이것도. 베트남 현지 식당 오면은 휴지 대신에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보이죠? 예, 잘라서 이걸로 이제 입 닦고 손 닦거나. 그래서 종이죠, 종이 이거 완전히. 이것도 재밌고. 고기 양념을 저렇게 간장하고 뭐 파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은 불고기 하는 거랑 약간의 베트남 향은 좀 나기는 하겠죠 이 앞에 보시면이 국물에다가 주는구나 빨간색들 여기 이제 빵도 맛있네반미도 파는데요 15K 15,000동 이래요 가게는 이렇게 생겼어요 파란 옷 입은 아직 좋죠. 이런 분들 있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여기 음료수에서 저기 누미하라고 있는데, 이집누매미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3년 전에. 그래서 한잔더 시켰어요. 5,000동, 250원. 그 고굴 지도상에는 저 집은 나와요, 껌과. 근데 요 바로 옆집이거든요. 여기는안 나오네. 착자네 사탕수수 주스인데 아 아저씨가 이렇게 다 짰어요 저희집 농명 시켰어요 와 맛있어요 어, 5,000동 사이즈가 진짜 커요 한4 0 0 m l 면 될거같아요 마지 단왕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여기는 무슨 아주 작은 어시장이 열렸나봐요 이런식으로 해서 그물을 끌어 댕겨 가지고 저기서 물고기 같은 걸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 할머니 싸우네 아물고기 아, 이게 베트남 바닷가에서잡은 물고기구나 그시자은이 <목소리> <아니>, 할머니 <목소리> 싸우고 그래 아, 옛날에 우리 나라 못살때 같네. <목소리> 아이이가아 이렇게 어 시장이 아주 조그맣게 한분만 열었다. 지금 한 아침 10시 정도 됐는데요. 할머니 가 이렇게 원정을 높이 그래요. 막 환영, 화가 많이 나셨네. 꾸요, 저기서 운동하고 있어요. 꾸요, 가야 옷 입은 애가 꾸요예요. 그래, 꾸요 살좀 빼야지. 뭐, 물론 남 얘기는 아니지만. 산 위에 구름 보세요. 와, 너무 멋있다. 리농 파고다 가는 길에 왼쪽 폰으로 보이는 되게 큰 사원이네요. 차이나? 비타민. 아, 이거는 베트남 사원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 리눅파고다한 1km 정도 남겨둔? 네, 그 정도 거리에서 왼쪽 편. 아, 너무 이쁘다.